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어,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우리 함께 봉독하게 원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한 번만 더 봉독하게 원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추수감사절 말씀 함께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저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어, 제가 이 감사 시리즈를 묵상하면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지나고 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감사해야 되고 또는 앞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상황들이 도래할 텐데 성도의 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참뜻이 무엇인지 왜 오늘 본문은 이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므로써 다시 한번 우리가 아, 우리 삶의 자세와 태도가 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가를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여러분 산 가운데 아, 하나님 뜻이 무지?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고 또한 물을 때가 언제이십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언제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는 뭔가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이런 질문을잘 하지 않아요 잘 나가고 있으니까 뭔가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자녀도 건강하고 뭔가 수유수술 풀리면 아 당연히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이게 왜 하나님 왜왜 왜 이렇게 잘 해주세요? 뭐가 뭐 이렇게 문제가 없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라고 그때는 잘 묻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을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잘 살펴보면 지금 내 사항이 이해가 되지 않고 뭔가 납득이 되지 않고 뭔가 딜레이 되어지는 것 같고 뭔가 해석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아... 하... 그런데 성경은 요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간에 있더라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라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게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가? 나는 뭔가 이상 가운데 어떤 해석을 원하고 어떤 이상 가운데 감사 요소들이 발견되어야지만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거 묻지도 나지지도 말고 너희들은 일단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고 하는 이 요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감사절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의 힘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아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아 교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구분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대살로니아 교회는 조금 어, 특별한 사연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어, 바울의 전도로 인하여 세운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쓴 편지입니다. 특별하게 대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어, 전서를 1장부터 5장까지 한번 여러분을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것을 뭐 혼내거나 훈계하는 내용보다는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통 바울의 다른 서신서를 좀 살펴보면 의례적으로 처음 부분에 조금 인사를 하고 뭐 약간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다음부터 본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래서 이게 문제야 이것이 돌이켜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설명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교회에 비하면, 다른 도시에 비하면, 가장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대살로니아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요, 대살로니아 교회에서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할 때, 당시 대살로니아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게 꼴산 없다라고 깡패까지 건달까지 동원하여서 바울을 핍박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심지어 바울이 대선교회를 떠나서 베레아라는 지역까지 갔는데, 어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해, 야 우리가 같이 가서 우리 바울을 해방하고 공격하자라는 내용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교회에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성적이었다라면.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방해했는데 심지어 바울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쫓아가서 사약을 방해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요. 집안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당신왜 그래? 어, 그리고, 야 너희들 이렇게 정신 차려야지 엄마 말 들어야지. 집안들끼리 서로 치고 받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산로교회그 유대인들은 심지어 남의 집에 문제까지 간섭해가지고 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애를 왜 이렇게 키워? 심지어 옆집도 아니야. 도시까지 이동해가면서 남의 집에 간섭하는 그런 열정을 보이고 있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대산로 교회는 핍박과 고난을 넘어 순교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교회입니다. 그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순교하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대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있을 때도 그렇게 핍박했는데 바울이 없는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예수 믿었더니 부모가 죽고 예수 믿었더니 자녀가 죽고 예수 믿었더니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비비재했던 것이 바로 대살로니가 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늘 걱정과 마음으로 대선학교회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부부와 함께 동역하고 있을 때 당시 디모데하고 신라가 대선학교회를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를 고린도 교회로 와서 바울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어떤 보고가 이루어졌냐 그들이 그렇게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라는 보고를 받아요. 그걸로 인해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감격을 가지고 지금 대선로 전설을 통해서 칭찬과 위로로서 그들을 붙어와 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 대산로교 전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라 말해요 즉그 지역의 교회 중에서 너희들이 가장 믿음의 본이야 너희가 가장 믿음의 본이야 라고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대산로교의 성도들은 어떤 이유를 통해서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왜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그 복음의 비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이 질문은 오히려 우리에게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십니까? 왜못된 교회에 오시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와 동기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식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뭔가 삶도 잘야 되고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 자녀가 잘야 되고 예수를 믿었더니 뭔가 번성하고 뭔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뭔가 예수를 믿었더니 뭔가 자랑할 만한 요소가 있어야지만 예수를 믿을 만한 좀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누구한테 증거하더라도, 누구한테 증거하더라도, 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께서 님 이렇게 복을 주셨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자녀가 잘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조금 폼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대산론의 학교에는요, 믿음의 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칭찬을 받고 있지만, 현실은요, 참담해요. 예수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불익을 당하는 것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어떻게 그 현실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냐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선언니 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재림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선국의 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려 하이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순교자가 많으니까 자는 자와 같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다 이네 진리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 부활이 있다 재림이 있다 그러니 힘을 내라 세상의 끝이 끝이 아니다. 너희가 보는 현실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현실 속에서 대사녹전서 5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세 구절로 다시 한번 붙어와 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성경은 도대체 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말할까요? 정말 대선원학교의 성도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감사할 요소가 전혀 없어요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극도로 절망 가운데 빠지면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아요 기도가 뭐예요? 숨쉬는 곳조차 괴로운 그 순간에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오늘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더 힘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수식어 때문에 그래. 수식어. 기뻐하는데 어떻게 언제 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래요.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해요.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감정의 파도 속에 삽니다. 하루도 몇십 번씩 감정의 변화를 겪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기뻐할 수 있고요. 때때로 기도할 수 있고 때때로 감사할 수 있어요. 의지만 있다면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데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대산론의 교회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바울이 선포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야 야 뭐라 뭐하라는 걸까요? 이 말씀을 받았던 대산론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혹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해석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오늘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는 in Christ라고 번역했던 이 단어, 예수 안에서라는 이 헬라어 'en'이라는 이 단어는 모모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모와 함께. 뭐모와 동행하며, 뭐뭐 중심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즉, 예수와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기도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질적인 의미는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예수 안에 있을 때 거센 파도가 우리 삶과 찾아오고 어떤 폭풍과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오더라도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아내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만들고 요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그 생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핵심이라고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포도나마 가지의 비유처럼 예수께 붙어 있을 때그 기쁨을 공급받을 때만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본질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이 영광은 보자것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영광의 유업들이 우리를 마취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내가 통과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이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 여러분, 여러분 산 가운데 일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충실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로서 돌파해야 될순간이 있어요 금식하면서 돌파해야 될 순간도 있어요 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본지는 뭐냐면 늘 하나님을 의존하라예요 늘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도 기도라고 늘 말씀드려요 묵상도 기도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도심을 강망하며 내 가운데 늘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예요 왜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고 낙담 가운데 좌절하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다는 건 뭐예요? 결국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은 결국 감함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범사가 뭐예요? 늘 좋으나 싫으나 절망의 순간이나 어떤 조건이 있거나 없거나 전혀 상관없어요 모모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모모 함은 인하여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수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토부적 삶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하여 깨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일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차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감정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걸때그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능력이 그 생명이 실제로 보여지고 체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빼앗길 수 없어요. 죽음도 그 사랑을 빼앗길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예수를 소유하면요. 이것이 느껴지고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이것을 맛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저 사람 참 행복해 보인다 저 사람 참 즐거워 보인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각 사람마다 사정이 있잖아요 말 못할 고통이 있을 거예요 겉부으로 보면 화려해 보이고 뭔가 다 잘나가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늘 문제투성이고 그 나름대로 실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복음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져야만 행복을 얻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라 말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더 이상 아니에요 복음이란 것은요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나를 행복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내가 감사를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내가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어떤 조건을 따지면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기도할 수 있는 힘도 감사를 할수 있는 여건도 전혀 되지 않지만 예수로 인하여 내가 이것을 할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아닙니까? 비록 상황이 해석되지 않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예수로 인하여 내가 할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자신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느냐는 우리 돌켜봐야 돼요. 많은 부분에서 요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인가 채워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인가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로 인하여 기도하고 예수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보다는 나 중심적인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왜 우리 삶 간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잃어버리는 본질적인 이유는요 여전히 나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참 진리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죽음마저 이기는 그 감사함을 우리는 지금 회복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왜 본질적으로 왜 자꾸 진정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상실하는 이유가 뭘까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2절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감사할 수 없어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 특별히 그걸 나르시즘이라고 하는데 나는 시즌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니까요 돈을 사랑해도 감사할 수 없어요 자랑하는 자도 감사할 수 없어요 교만한 자는 자기만 높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어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감사하지 못해요 질서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거다 보세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예전에는 사람들이 정신과를 가면 내가 정신과를 가? 어후,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지 하면서 오히려 정신과를 안 감으로써 스스로 우울증을 극복했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정신과를 가는 게 너무 보편화되어 있죠 그렇죠? 제가 이게 좀 안타까운 건데 목회자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다 공황 증상들이 하나씩 있어요 목회자들이 공황이 그렇게 많아요 비행기 탄력하나 공황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우울증이 왜 보편화된 질병으로 자리 잡았을까요? 그리고 당연히 내게 우울증이 있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까요? 어, 어, 정신, 심리학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최근에 리서치 낸것 중에 하나의 결과물, 제가 리포트를본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를 상실함으로 그 결과로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형상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았을 때, 뭐 저는 뭐 80년대 생이니까 보릿고개를 모르죠. 하지만 제가 어르신들의 이야기, 우리 부모 새들의 이야기 들으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우울할 새가 어디니? 우울할 새가 어디니? 작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하, 그런 일이 있었어. 정이라는 문화잖아. 대한민국은 정의 문화였잖아요. 물론 우울증이 있었겠죠, 그때도. 하지만, 기쁘고 감사함으로 극복해 나간대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충분히 예전보다 더 먹을 것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없다 말하고 부족하다고 말하니까 결국 우울함과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대선원의 교회의 그 현실 속에서도 왜이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뭘까를 우리 고민해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더큰 감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을까? 그러더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요? 이 말씀이 우리 사황한테 풀어져야 하기 때문에요.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 여기서 해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처한 환경과 문제를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은요. 뭔가 이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가 돼야지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믿어요. 특히 그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집안에 일이 생기면 왜? 원인이 뭐야? 왜 그랬어? 거봐!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죠 여러분 그거 해석한다고 결과가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잖아요. 이미 문은 엎어졌고 유리는 깨졌습니다. 그러면 유리 유리가 왜 깨졌는지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치우고 유리 조각을 치우면서 다치지 않도록 대처하고 해결하는 것이 먼저지. 왜 거기다 유리자를 놨는지, 왜 거기다가 왜 청소기를 넣어서 발에 엎어졌는지, 그래서 왜 코가 깨졌는지 그거 분석하는 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기를 보세요. 욕의 친구들이 욕이 겪었던 고난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해석하려고 해요. 야너너 너 그것 때문에, 너 지금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거야. 너 그것 때문에 망한 거야. 또 욕도 디베이트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욕의 새 친구와 욕 자신도 해석하려고 하나님한테 묻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너 니워드, 네너 공룡 낚시 해봤어? 너이 땅에 별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알아?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너 부잘 것 없어 해석하려 하지마 해석하려 하지마 여러분 여러분 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요청하셨는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해석하려고 할때 우리는 그 절망에 덮여서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로 선포할 때더큰 감사가 임하는 거예요. <웃음> 낙심하지 말고 늘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핵심 정조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웃음> 신앙의 모습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기뻐하고 감사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결단함으로 행하야 돼요 날마다 나를 쳐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결국 내가 사는 길이라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구 선지자 오늘도 아까 찬양했지만 하박구 선지자 하박구서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 이 사항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네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범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인들을 이용하여 주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독인으로 악인을 사용하십니까? 하는 자존심 상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묻지도 따지지 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야. 그리고 악인들은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스스로 망할 것이야 라고 가르쳐줘요.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하박국이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나무 열매에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요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풍지 박살난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하박국이 저렇게 선포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예요? 아, 없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걸 거예요 아니요 그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구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감사로 뚫어내세요 기쁨으로 뚫어내세요 기도로 뚫어내세요 결단할 때 하나님의 새 일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을 연습하고 훈련하세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죠? 항상 기뻐하는 거이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싶은데 내 감정이 욱 올라오잖아요 내 안에 막 쓴뿌리들이 올라오잖아요 기뻐하고 싶은데 어저께도 저희 아들이 요즘 막 뛰어다녀요 이제 1년 반 되니까 막 뛰어다니는 것까지 이해 되는데 <웃음>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목소리가 그렇게 커요. 막 돌고래 소리를 내요. 막 돌고래 소리를.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돌고래 소리를 내니까 저희 딸 여섯 살짜리도 같이 돌고래 소리를 내요. 그러면 저희 아내와 서로 보면서 막 정신이 혼미해져요. 여기가 물속인지 우주인지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지 하면서 누하야? 중요해야지 근데 우리 아들은 말귀 잘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또 자기 좋아하는 자이고 더 돌고래 소리를 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또 육신이 올라와요 죽여라! 그 애가 못 알아듣는데도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또우회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훈련할 때나이마다 훈련할 때 하나님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도 훈련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훈련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도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할 때내 <웃음> 안에 하나님의 뜻들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어떻게 다듬으신지를 좀 보세요 그때 그 사건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이런 성품이 생겼고 그때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기에 내가 성숙해졌다는 것들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때 만약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만약에 그때 그 아픔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비록 그 아픔이 나를 찌르고 그 아픔이 고통스러운 과거일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 그곳은의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어준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상 가운데 계속 훈련함을 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삶 가운데 기쁘고 기도로 감사함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해준 만큼 우리가 알수 있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해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결단입니다. 그리고 훈련입니다.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의 요소를 찾아서 억지로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 감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용돌이 안에서 이 마지막 때를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힘을 내시고 우리 함께 기쁨고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하루 일단 우리 삼대식에 예수리스도 추천드립니다 우리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주품에 라는 찬양이에요 폭풍이 오더라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자는 찬양